대구 재개발 고소 고발은 고발도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서 신축 아파트 고발 고소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대한 뉴스나 기사들이 견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미분양이냐에 뭐 눈물이 세일이니 그리고 2007년 8년과 다르지 않다. 2007년 8년과 다르지 않다면 결국 미분양 할인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간다면 은몇 프로까지 미분양 할인을 할 것인지 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락에 대해서는 모든 매체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씩 올려놓는 뉴스들은 저도 전체적인 기사를 한번씩 보고 뉴스에 뭐 나온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에 올리지만은 지금 보면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과 입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곳곳에서 충돌이 빌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성구, 뭐, 남구, 동구, 서구 할거 없이 입주되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보면은 하자들 발생되어야 대한 얘기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신축 아파트지만은 하자에 대한 내용들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뭐 주민들이 뭐 반발을 한다, 뭐 분노, 뭐 거세지자 뭐 일선건설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물론 아파트 입주시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하죠 사전 점검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뭐 하자는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 자체가 빈도가 얼마나 많으냐 뭐 그런 얘기죠 하자 곳곳이 하자다 엄청나게 하자다 그리고 예전 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때 전국에서 실제 분양하는 금액 자체가 많이 높았다. 그리고 대구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이 뭐 호구로 보이냐 그런 뉴스들도 예전에 다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수죠. 누수. 예, 네. 기본적으로 뭐바닥균율 천장 누수 이런 거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바른 시간 내에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은 이런 것들 자체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사실 입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뭐 중공 성인을 연계해달라 이런 내용들까지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은 당분간 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때문에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단을 해서 장마철에 공사 중단 사태까지 나오게 되면 은 대부분 누수 그리고 균열 어마어마한 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에서도 뭐 기사학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대구 10년 만에 최대 난폭, 역대 마이너스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실거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실제 마이너스피 뭐5 0 7,000, 1억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아파트가 급매물로 거래되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이 몰려있고 학군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수승구 만촌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거래는 일부 조금 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대신 거래 금액이 뭐 14억에서 15억으로. 결국은 따져보면 마이너스 뭐 4억 하락이죠. 네, 마이너스 4억 하락인 것이고. 그렇다보니 금매물로 나왔다고 생각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뭐, 다른 것도 저희도 확인을 해보면 거의 유사한 사례예요. 7억 아파트가 뭐 지금 5억 8천 까지 내려갔고 마찬가지 그렇다 보니까 실거래가 이루어 졌고요 빌리브 머뭐 같은 경우도 뭐 10억 4천의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현재 11억 5천 결국은 마이너스 3억 정도 뭐 기본적으로 3억 4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아파트는 하락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면 아파트 가격은 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축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들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 이런 뉴스를 접하고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모델하우스에서 공공연하게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뭐 20%, 30%, 50% 분양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일반인들이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솔깃해서 거래를 하는 사례들이 많죠. 근데 이번 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수성구에 있는 자이런의 아파트, 분양가 자체도 11억이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결국은 내가 모델하우스 찾아가서 분양을 할때 30% 정도 계약이 되었다. 50% 정도 계약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 뒤늦게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그런 계약 취소 내용 중에서도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계약이며 사기다. 그리고 뭐 상대방 관계자 입장에서는 중도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해줄수 없다 그런 분쟁의 어떤 요소들까지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찾아가서 몇 프로나 분양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분양하는 회사에서는 분양이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고 어필을 하죠 그리고 뭐 20% 다 30% 다 구체적인 프로 속까지도 뭐 얘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뭐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그러야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몇 프로까지 정확하게 뭐 분양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관계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위급에 있는 어떤 관계자가 아니면 명확하게 그런 내용을 또 모르는 사례들도 많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이런 사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분양 시행사나 뭐 대행사 어떤 직위에 있는 분하고 친분이 있는 분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어느 정도 몇 프로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례들 있죠. 물론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아파트 분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정도는 뭐 어느정도 내용을 알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크게 하지 자세하게 몇 프로 분양 됐는지 확인은 안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뭐 지인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곳에 찾아가서 뭐 올려 드린 영상들도 있지만 저도 몇 프로 로 까지는 명하게 확 얘기를 못 드리는게 뭐 어째 따지 보면은 그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례들도 있고 사실 그냥 영상만 찍었을 때는 몇 프로입니다. 몇 프로입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있죠. 근데요번 케이스는 실제 뭐 그런 거를 믿고 계약을 했다가 사실 내가 계약 자체를 잘못했다. 계약을 취소해도 그래서 붕이 안 풀려서 모델하우스 모형도에 의자를 집어던진 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형도도 사실 수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수억 원짜리 모형도도 있기 때문에 기물 파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모형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수천, 수억 원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런 사례들도 계속해서 뭐 뉴스로 나오고도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은 뉴스로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왜 니들이 50% 70%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해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알고 보니 10%도 되지 않았다. 실제 알고 보니 5%도 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서 계약 취소 요구하는 사례들, 뭐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다른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예전에 미분양보다 현재 미분양이 그리 그래 많은 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물론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 교수 마찬가지 뭐 부동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3,4만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때 2만 가구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났다. 그리고 지금은 10만 가구 정도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이제 1만 가구다. 물론 뭐 데이터상 1월만 가고 있지만 1만 가고 이상은 훨씬 넘는다고 저는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뉴스도 있고요.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모든 뉴스들을 읽어보시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뭐 뉴스가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뭐 다양하게 여당 야당이 뉴스를 서로 틀리게 뭐 얘기하는 거뭐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한쪽에서는 더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또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하락 론자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거는 결국은 자기가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에서 뭐 유수를 기사를 다 쓰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본인들이 읽어 보시면서 뭐 구독자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단지 하락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시기와 그리고 현재의 동향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하나 가지고 판단해서는 되지는 않다. 이런 자체는 뉴스나 유튜브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동향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향후 어떤 시기가 되면은 결국은 본인들의 판단으로 돈을 벌 것이냐 손해를 볼 것이냐 잘된 투자를 했느냐 못했느냐 저렴하게 내가 살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했느냐 못했느냐 뭐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거래는 좀 되고 있다 뭐한건 정도, 뭐두건 정도 이렇게 수정구에서도 거래가 되는데 그 금액들이 실제 보시게 되면 절대 저렴한 금액들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억 하던 아파트가 현재 13억, 그리고 마찬가지 10억 하던 아파트들이 뭐 7억, 8억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10억 하던 아파트가 5후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5 9천 거의 6억이지만, 은 뭐, 이 정도면 거의 반토막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구 아파트 시장 자체는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물론 구축 아파트들 가격들은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 이하로 마이너스 5천, 7천, 8천, 1억까지도 하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뭐 아는지 모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뭐 한건 두건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 갭 투자들을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투자 했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투자하고 대구 자체 내에서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입주하는 아파트들 마이너스 비뭐 5,000, 7 0 0 1억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구축 아파트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야 되는 분들도 구축 아파트 거래가 안 되니까 급매물로 나오고 있지만은 갭 투자와 투기를 했는 외지인들과 대구 자체에 투자를 했는 분들도 계속해서 급매물을 쏟아낼 것이다. 왜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입주, 계속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한달두 달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속 달별로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장기화될 것이며 그 금액 또한 뭐 1억이 아니라 2억이 3억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구축 아파트는 거의 뭐 4억 5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존에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도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뭐 생각은 그렇게 하든 안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참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전화를 받은 가운데 한 60에서 70% 가아파트에 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한 30에서 40% 가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 물론 그런 내용들에뭐 제가 얘기 드리게 어느정도 맞아서 아 여기 유튜브 얘기는 잘 맞다 뭐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느낀 내용들을 뭐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 100% 맞다는 얘기는 항상 안드리죠 결국 은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거기 또 신뢰했는 분들은 뭐 좋은 결과를 더 얻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뭐 하지만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동양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여기저기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제 영상을 보고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가 좀될 겁니다. 뭐 제가 전문적인 단어를 뭐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 얘기 하듯이 옆에 친구 얘기 하듯이 옆에 아는 지인 얘기 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이해도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뭐제 얘기 잘 모른다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대구 전체에 입주 예정과 분양되는 아파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그냥 한눈에 보셔도 와, 이게 다 입주하는 아파트야, 이게 다 분양하는 아파트야, 갈 정도로 뭐 그림 자체에 빼곡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하락은 기증사실이고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하락할 것이냐, 폭락할 것이냐는 계속해서 동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외지에서 버스 대절을 해서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서구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차트를 봤다시피 수성구도 뭐 5억까지도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10억짜리가 5억 정도 됐으면 반토막이로 봐야 되죠. 그리고 17억짜리가 13억, 14억까지 계속해서 뭐 거래는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파트 매매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